안녕하세요. 회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특별편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팍팍 떨어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3080Ti 슈프림을 들고 왔는데 3개월 전만 해도 280만원까지 치솟았던 게 지금 214만원까지 내렸어요. 60만원 내렸잖아요.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로? 음그래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성조님 지금 살만한 가격인가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거 한번 같이 확인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년간의 그래픽카드 최저가격을 가져왔습니다 1년 중 가장 최저가격일 때 얼마였는 걸 보면 은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렸는데 지금 가격이랑 같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얼마 차이 나는지 보고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싶으면 은 살만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차이가 아직 많이 난다. 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라 생각되면 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지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행사가격, 청구할인가는 제외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위 제품부터 보죠. 6900XT 6900XT는 작년 2월, 물론 작년 1월이 조금 더 싸긴 했는데 얼마 차이 안 나요? 작년 2월 기준으로 155만원 정도 했네요 지금 얼마 안 나요? 어 한두 달 전에 거의 200만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170만원 중반,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20만원 차이 납니다 1년 동안 최저값 대비 22만원 차이 나요 3090은 90만원 차이나고요 90은 아직 한참 더 내야 되겠죠 근데 6900XT는 20만원 차이니까 어... 사볼만 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나머지도 보죠 3080TI도 한 20만원 차이까지 좁혀졌어요 얘가 첫 출시하고 제일 쌌던 시기가 185만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잘 찾아보면 은 190만원, 185만원 도살수 있고 그리고 다나와에서 그냥 뭐 할인 없이 사는 것도 어, 200만원 정도 살수 있더라고요 6800XT도 좀 내려와 가지고 거의 3 0만 이상 내렸습니다 40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150만원 정도 실 구매가 가능하고 3080 같은 경우에도 175만원 정도면 실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일부 할인가를 보면 160만원까지 도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3090은 아직까지는 한참 내려야 될것 같고요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나머지 들은 20만원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럼 선손님 생각은 어떤데요? 살만한가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더 오를 이유는 특별히 없긴 합니다. 없어요. 물론 뭐 코로나 아직 지속되고 있으니까 소자 가격은 여전히 비싸긴 한데 그걸 제외하군요. 뭐 중국 명절도 끝났고 이제 채굴이 한참 좋은 시기도 이미 끝났고요. 근데다가뭐 인텔 그래픽카드도 나오긴 하고 물론 인텔 그래픽카드는 최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상급 애들한테 가격 인향을 거의 안 끼치겠지만. 어, 어찌됐든, 공급도 충분히 안정화되는 상태라서, 당장은 있잖아요. 크게 오를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릴 일밖에 없잖아요, 성준님. 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릴 일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1주 혹은 2주 상간에 거의 10만, 20만 팍팍 떨어진 거예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약간 공포 분위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지는데요. 시간 좀 지나면 천천히 떨어집니다. 지금쯤 벌써 살만하게 시작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 들었어요, 용산에. 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판매자도? 어,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은 이제 더 급하게는 안 내릴 거고, 앞으로도 뭐 5에서 10만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달에 한 5만원 사용비 미리 준다 생각하고, 살수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난 진짜 가성비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좀 뭐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당장 잘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럼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요. 당장 급하게 사야 된다. 싶으면 뭐 1, 20만원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 최저가 대비 현재 시점 30000원 제외하고 최상급 제품은 20만원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네이 얘기하면 또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가격을 꺼낼 수 있는데 재작년 가격은 안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 부가세 의무화 문제랑 소자가격 상승 문제가 겹쳐 가지고 일단 뭐 재작년 가격보다는 원래 한 10만원, 10만원에서 10% 이상은 약간 높여진 가격으로 진짜 최저가 찍나 쳐도 그 정도 가격이 팔릴 거기 때문에 중고를 보시는 게 아닌 이상은 재작년 가격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상급은 넘어갈게요 어, 중급 라인 한번 보십시다 어, 중급이라 하기에는 얘들도 상급에 가까운데 플래그십은 아니죠 6800 같은 경우는 에 아직 한참 더 내립니다 얘가 작년 2월에 100만원 정도에 판매된 놈인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140만원 가까이니까 비싸요 물론 어,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에 거의 200만원 가까이 했으니까 무려 하방에 5,60만원 내렸는데 그래도 한참 더 내야 려 된다. 6,800원. 아직은 사기 안 좋은 것 같고요. 3070k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가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요. 100만 원, 110만 원 사이였는데 고 인적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20만 원 정도거든요. 120만 원인데 뭐 어디 할인가 보면은 한 115만 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살만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만 원 조금 넘게 차이 나니까. 어 지금 뭐 당장에 살려고 하면 할인 없이 한 125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사용비 4,5만원 내고 쓴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좋은 가격이하기좀 애매한 고시점좀 왔습니다 3070Ti는 어, 3070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더 내려야 돼요 얘 지금 3070Ti랑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얘는 그냥 좀더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둘이 성능 차이가 8% 나는데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건좀 이상하니까 상0 7 0은좀더 내려야 될것 같고요 80ti는 단조니까 무시하고, 6700xt도 더 내야 됩니다. 얘가 지금 3070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3070보다 10만원 싼데할수 있는데, 별 차이 없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3070은 성능이 더 좋기도 하고, 3070이 더 다용도로 쓰는데 적합한데, 불구하고 6700xt가 비슷한 가격인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뭐 20만원 밖에 차이 안되요? 출시가랑 비교해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 아니야. 그래도 얘는 더 내려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좀더 내려야 됩니다 m d 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보다 낮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가격적으로 봤을 때자 그럼 상공 60Ti는요 상공 60Ti는 아... 이거 채굴 때문에 상공 7 0하고 가격이 비슷했던거지 채굴이 지금 망해있는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비슷하면 안돼요 오, 어, 성준님 실제 구매하려고 하면 둘이 한 15만원 20만원 차이 나는데요 그건 맞는데 이게 좀 가격이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물론 사실 100만원 정도 살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요 한 95만원 이쯤 됐을 때 사는 게좀더이 손해액도 줄일 수 있고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게 최상급이 20만원 차이면 한 달에 사용비 뭐 4,5만원 냈다고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런 중급이 20만원 차이라서 한 달에 사용비 4,5만원인 거는 똑같지가 않죠 이게 비율적으로 위에 애들이 훨씬 비싼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퍼센지 %가 낮은 거고 밑에 애들은 가격이 위에 거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20만원이면 퍼센트가 높은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때는 어 아직 60TI나 70은 좀더 내리고 난 뒤에 사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 적혀있는 가격보다 한 10만원정도 싸다 싶으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때 주시면 은 여러분 손액이 별로 크지 않을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 출시가로는 아마 돌아가기 어려울거기 때문에 한 그쯤에서 타협보고 사시는게 스트레스 덜받을거예요 언젠간 돌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젠지 아주 근시라고 장담할 수 있을런지는 솔직히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몇 개월이면 사용비 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따라 하십시오 제 의견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예외는 있습니다 6600 XT 얘는 출시가가 사실 80만원이었고 출시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70만원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를 보면은, 오히려 출시가보다 싸요. 14만원. 그래서 6600XT는 지금 사도 큰 손해가 없을 겁니다. 아, 어, 성준님,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에들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랑 바로 근접에 있는 제품이 3060TI거든요? 물론 3060TI가 성능이 20% 가까이 더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접해 있어요. 근접했는데 걔랑 얘랑은 거의 30만원 차이 나죠? 맞죠? 성능 20% 차이 30만원? 당연히 가성비가 6,600 백가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는 더 내린다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10만원 내외일겁니다 진짜 뭐딴 애들처럼 20만원 30만원 안내릴거예요 10만원 내외니까 6,600 백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게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렇게 대충 뭐 중상급을 한번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한번 볼게요 좀더 내려가서 메인스트림 보면은 메인스트림 뭐 5,700, 5 0 0 0 c 는 이미 어. 생산이 안 된다 보면 되고, 2000 시리즈도 2060만 생산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6600, 뭐, 2060, 3060, 요세 개만 보면 될까요 메인스트림 요세개 봤을 때, 3060은 원래 아주 비싼 시기에 얘가 제품이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80만원이었거든요. 그리 그러다가 좀 이제 그카 사기 좋았던 시기 잠시 있었죠. 6, 7, 8월요. 그때 63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가격이 80만원이에요. 얘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쌌던 시기 대비 여전히 20만원 비싸다는 겁니다. 저 위에 200만원짜리도 20만원 차인데, 얘는, 이거 뭐 100만원도 안 넘는데 20만원 차이라고? 그건 좀 비율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얘는 한참 더 내야 돼요. 그래서 3060은 지금 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끼세요 3060은. 혹시나 여러분이 70만원 정도 살수 있다고 하면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70만원이면 괜찮아. 70만원 초, 초반까지 괜찮아. 초, 중반? 여기까지 괜찮은데, 80만원 넘게 사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다. 아, 손을 좀 보는 느낌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6600은 출시가가 73만원, 1 4만원 했습니다. 근데 음, 지금 61만원이니까 솔직히 얘는 그냥 사도 될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싸. 지금 출시되고 난 뒤부터 지금이 제일 싸입니다. 아, 성능이 좀더 내리지 않을까요? 좀더 내릴 수 있지.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포지션닝이 2060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2060하고 비슷하거든요. 뭐성차이 얼마 안 나긴 해요 얼마 안 나긴 한데 한 7% 이렇게 나요 100분율로 보면 근데 조금 더 좋은 성능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사실 6,600도 지금 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2 0 2 0 같은 경우는 제일 싼 시점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만 원 정도였고 지금 60만 원이니까 약 10만 원 차이 납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 나서 얘도 혹시나 실 구매가가 55 정도 되면 살만 할것 같아요 2060도 어, 곧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 0 6 0 사도 괜찮냐고 물어보신분 최근에 좀 있었는데 60만 원 이하 때 산다면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1660이나 그 하이 메인스트림 있죠. 1690 슈퍼, 1660 Ti 이런 애들. 1650 슈퍼.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그 단종이거든요. 단종이 라서 그냥 못 산다 하면 되고요. 요, 요거 세 개만 보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살바에는 무조건, 무조건 3 0 5 0쓰십입시오3 0 5 0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회 표기가 안돼 있는데, 뭐 저번 때 나왔으니까요. 근데3 0 5 0이 얘들하고 성능이 똑같거나 더 좋은데 가격이 48만 원, 50만 원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안 쳐다보면 됩니다. 이건 사는 거 아니에요.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로우 엔드나 엔트리 쯤 되는 1050 태와 1060인데, 1650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면 안될것 같아요. 왜요? 지금 얘네, 30만원에 35만원이죠? 요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AMD에 6500XT가 있습니다. 6500XT가 지금 실구매가 33만원, 34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좋아요. 걔 성능이, 대충, 5500이랑 비슷하거든요? 5500? 5500이랑 비슷하니까,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는데, 요 밑에들하고 이제 성능 차이 꽤 커요. 얼마 차이 나는데요? 음 일단 적어도 20% 이상 차이나요 20% 이상 차이나니까 요거를 똑같은 가격에 6500 XT랑 똑같은 가격에 사기에는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안찾아본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살게 없어요 한참 더 내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10만 이상 팍팍 내려야 되는 애들이야 살거 없고 그럼 성주원님 생각하길래 어 지금 그래도 뭐 당장 급하면 뭐뭐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6900 XT 살만해 6900 XT는 최상위 제품인데 사실 출시가랑 지금 20만원 30만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사도 크게 손해안볼 겁니다 그래서 6900 XT는 살만하고요 어, 3080 Ti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꽤나 괜찮아졌어요 얘 제일 싼 시점이 185만원인데 지금 솔직히 청구할인 잘 들어가면 190만원 185만원 살수 있더라고요 요것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0ti. 3공7 0 t i 는 사실 약간 손해보는 느낌 있긴 해요. 얘가 초기 출시가가, 103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도잘 찾아보면, 115만원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115만원, 120만원. 물론, 뭐, 단화에서는 안 찍히니까, 여러분, 청고 할인 되는 데 찾아보셔야 돼요. 특가하거나. 그 정도면, 그거 잡으셔도 될것 같고, 그걸 빼고 생각하면, 이제, 6600, 6600. 얘는 이제, 출시가보다 싸요, 지금이. 그래서, 사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60 2060도 60만원 주고 사면 좀 손해인 것 같으니까 한 55만원 정도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3050 아니면 6500XT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산다 하더라도 차후 글카가 더 떨어지는 걸 감안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살수 있는 제품 정도로 좁혀집니다 물론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던 게 보통 틀리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는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언제 얼마였고 어느 가격이 제일 싼시점인지 최근 1년간을 뭉쳐서 보여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충분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번에도 제 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은 주말쯤에 월간 영상으로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고요.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